오늘한 번쯤은 사랑해볼래? 짠!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호입니다 드디어 이제 광주의첫 번째 콘서트가 있어서 오늘 리허설을 미리 하러 내려가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내일 멋진 공연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싱어행 광주 콘서트 현장에 드디어 도착했는데요. 오자마자 옷 갈아입고 또 이제 리허설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랑사랑 사랑, 사랑 의상이에요. 오랜만에 리허설도 실전처럼 파이팅 드디어 오늘 싱어게인 첫 콘서트가 열립니다. 오랜만에 그 관객들이 있는 무대를 쓸수 있어서 사겠는데 오늘 설레는 마음으로 열심히 한번 재밌게 무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 네, 씨... <웃음> 오늘 이제 본주첫 콘서트인데, 어떻게 아, 꼬마잘 준비됐죠? <웃음> 아 이번에 꼬마로첫 데뷔 무대에 올라가는데 진짜 많이 떨리고요. 네. 저희 백댄서분! 음. 아 백댄서분! 백는데 아, 네, 네. 네, 같이 함께 하시는 백댄서분이요네 음. 유튜브! 부르떨리시면안 음. 네. 돼요. 오늘 깨알같이 한번 꼬마를 담아보도록 음. 아,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는 걸로. 깨알같이. <웃음> 토닥! 토닥 부리! 걱정하지 마! 해 걱정하지 마! 빵! 그래. 그래!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목소리> 이렇게 무대 올라가기 직전이 가장 설레는 시간이 있네요 우리 탑 팬분들이 다 진짜 색깔로 너무 잘해가지고 저도 만약에 감기겠다면 1열에서 보고 싶어요 드디어 첫번째 콘서트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제 바로 끝나자마자 서울로 올라가야 돼가지고 이제 구독도를 닿네요. 오늘 뭔가 오랜만에 관객들이 있는 무대를 쓰니까 굉장히 너무 설레기도 했고 너무 기분도 좋았고 뭔가 이 무대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되게 소중함을 또 다시 알을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서울콘서트에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뿅!